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필모라에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렸을 때 더블클릭을 해서 나오는 비디오와 오디오 부분의 클립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있는 메뉴바나 사이드 메뉴바에도 나오지 않고 클립을 눌러서 나오는 속성이고 여기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모라에서 클립 속성은 올려놓은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면 비디오와 오디오, 색상, 애니메이션 이렇게 네 가지 탭이 나오면서 이 클립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잠겨있던 창이 열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속성을 변경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리보기 창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또 이렇게 뒤집기를 한다든가 상하 뒤집기를 한다든가 크기 그리고 가로, 세로 위치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치를 넣어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되돌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전부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립을 선택을 딱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을 들 통해서 이렇게 바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크기라든지 그리고 위치 이 정도는 여기도 이렇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합성 부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닫혀 있던 창이 열리면서 혼합모드가 나옵니다. 이 혼합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립에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다른 영상을 위에 올렸을 때, 그럴 때더 자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상 위에, 이 영상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뭔가 혼합을 줘서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할 때는, 혼합 모드에서 이렇게 어둡게 멀티플라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어떤 효과가 나와서 어떻게 비쳤으면 좋겠는지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클립 말고, 그 위에 다른 클립을 올렸을 때, 위에 있는 클립과 밑에 있는 클립이 혼합되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합성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화면을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션 추적, 모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션 트래킹입니다. 모자이크라든지 자막 그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따라다닐 수 있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화! 이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상 진행하는 거라든지 뭐 흔들림이 있었을 때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재생을 할때 보시면 뭔가 화면이 좀 흔들리죠? 안정화라고 했는데 왜 흔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끄러운 레벨 같은 경우를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더 커지고요. 주변 처리 같은 부분을 이렇게 타일 모양으로 처리가 된다든지 확장해서 처리가 된다든지 뭔가 영상이 흔들리는 거를 잡아준다는가 그런 부분 같은데 저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대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크로마키 크로마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샘플 크로마키 같은 경우 이런 크로마키를 이렇게 불러와서 더블클릭을 해서 크로마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오프셋 조정이라든가 오차범위, 두께, 패더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 할 소스를 불러와서 실제로 크로마키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나 크로마키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나타내고 싶은 클립이나 영상이나 사진 부분들을 밑에 두고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속성에서 크로마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렌즈 교정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이제 고프로나 아이온 카메라 또는 이제 소니 카메라 이런 부분들로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렌즈를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반 웹캠이나 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게 제대로 효과가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조금 변하면서 소니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변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상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레벨 부분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프로로 찍었을 때 느낌을 해서 이렇게 또 조절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렌즈 교정 기능으로 고프로나 소니 카메라 이런 카메라로 찍었을 때도 교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 웹캠이나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된다는 점 하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반영 이 그림자 반영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이렇게 불투명들을 높여주면 이 클립 자체에 그림자를 요렇게 넣어서 어떤 효과를 만들건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 화면 자체에 그림자라든지 블러 처리, 그림자 효과라든지 그림자 색깔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고요. 요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영상에 사용할 때보다 다른 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는 클립을 만들 때 이럴 때 그림자 반영 스킬을 써서 이런 식으로 꾸민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향상 같은 경우에는 색보정 이라든지 또는 뭐 밝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임시로 필모라 자체에서 AI를 돌려서 마이크대로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향상 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자동 향상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밝은 부분을 조금 더잘 보이게 어둡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디오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 오디오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오디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또 하나씩 알려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필모라에서 영상 클립을 올렸을 때 나타내는 이 클립들에 대한 볼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바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 있는 이렇게 숫자로 이 밑에 부분을 좌우로 움직여서 하실 수도 있고 수치를 넣어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0으로 뜬게 제일 좋긴 합니다. 굳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볼륨이 좀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볼륨을 조절하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키프레임인데 이 음성의 부분을 이렇게 키프레임을 넣어서 여기는 작게 여기는 크게 이런식으로 음성의 높낮이를 내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 같은 부분을 넣을 때 수동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휴지통 넣었을 때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음이 서서히 커지다가 서서히 작아지는 거고요 여기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 간격을 두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드 모양이 생기면서 이런식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6초를 두게 되면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오늘은 이렇게 6초에 걸쳐서 서서히 커지게끔 이런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에는 내 음성 피치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리게 되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치 조절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퀄라이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음을 누르게 되면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이런 식으로 이 자체의 음성이 약간 저음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 사용 자정의를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나와서 내가 직접 데시벨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소음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서 캡틴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바는주위에 시끄러운 그런 소음들을 제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같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더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무언가 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다른 클립의 볼륨을 감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최고로 강함을 두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 소리를 듣는 동안은 여기에선 소리가 나오지 않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적에 있는 소리로 잡아주는데 고음과 저음에 있는 부분을 섞어서 잡아주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작아질 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싫으시면 여기 있는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비디오든 오디오든 전부 초기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모라에서 할수 있는 비디오, 오디오, 클립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